벨과 용 다니엘의 지혜가 벨의 사제들을 물리치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의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키루스는 그의 왕국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의 모든 친구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바벨론에는 벨이라고 부르는 우상이 있었는데 매일 그에게 고운 밀가루 12불량과 양 40마리와 포도주 6그릇을 바쳤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숭배했고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매일 찾아갔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는 벨을 경배하지 않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저는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그가 매일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오 왕이여 속지 마소서. 이것의 속은 진흙이고 겉은 노쇠에 불과하니 결코 먹고 마시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왕은 경노하여 그의 사제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누가 이것들을 먹어버렸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에게 베리 그것들을 먹어치운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가 벨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벨의 사제들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이외에 3의 20배와 10명이 있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과 함께 벨의 신전으로 갔다. 벨의 사제들은 말하였다. 자 우리는 나갑니다. 오 왕이여 당신은 고기를 놓고 포도주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문을 닫고 당신의 인장으로 봉인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당신이 들어올 때 벨이 다 먹어치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다니엘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탁 아래에 은밀한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갔을 때 왕은 벨 앞에 고기를 차려놓았다. 그 다음 다니엘은 그의 신하들에게 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이 왕의 앞에서 온 성전에 흩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문을 닫고 왕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렇게 떠났다. 밤이 되자 사제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을 먹고 마셔버렸다. 아침이 되자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과 함께 왔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는 대답하였다. 예, 오 왕이여, 봉인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자마자 왕은 식탁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베리여, 당신은 위대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웃으며 왕을 붙잡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잘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왕은 말하였다. 나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발자국들이 보인다. 그리고 왕은 화가 났다. 그리고 사제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함께 데려와서 그들이 은밀한 문으로 들어왔고 식탁에 있었던 것들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왕은 그들을 죽였고 벨을 다니엘의 권세 아래에 넘겨주었다. 다니엘은 벨과 벨의 신전을 파괴하였다. 다니엘이 용을 죽이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커다란 용이 있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것 또한 노쇠라고 말하겠느냐. 보라, 그는 살아있고, 그는 먹고 마신다. 너는 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를 경배하여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왕이여,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면 나는 검이나 막대기 없이 이 용을 죽일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나는 너를 떠나겠다. 다니엘은 역청과 비계덩어리와 머리털을 가져와 함께 뭉쳐서 덩어리들을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용의 주둥이에 쳐넣었고 용은 터져서 산산조각났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하였다. 이건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들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왕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며 말하였다. 왕은 유대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파괴하고 용을 죽였고 사제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다니엘을 우리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을 파괴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압박하는 것을 보았다. 왕은 강요를 받아서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고 그는 6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굴 안에는 사자 7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사자들에게 2마리의 동물 사체와 2마리의 양을 주었는데 그들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집어삼키게 하려는 의도로 먹이를 주지 않았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되다. 유대 땅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항아리를 만들었고 그릇에 빵을 쪼개서 담고 추수하던 사람들에게 가져가려고 들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가져가시오. 그리고 하박국은 말하였다. 주님 나는 바벨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는 하박국의 정수리에 머리털을 잡고서 천사의 영의 맹렬함으로 하박국을 바벨론의 굴 위에 두었다. 그리고 하박국은 외쳤다. 오 다니엘, 다니엘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저녁을 드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말하였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셨도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찾고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즉시 하박국을 다시 그의 자리로 옮겨두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왕은 다니엘을 애도하러 갔다. 그리고 그가 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고 보라, 다니엘이 앉아있었다. 그러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또한 당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끌어내었고 다니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을 굴에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면전에서 순식간에 삼켜졌다.